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아, 어, 이부 술안주는, 네. 모든조개찜 자, 여러분들, 어, 이제 1번지 조개구이라는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조개구이, 그 조개찜, 어, 그, 요런 걸또 팔고 있는 집이에요. 예. 제가 전에 한번 직접 가서 리뷰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여기가 항상 손님도 많고 조개류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좋은 걸 써요. 음. 요게 그러니까 어 배송비 그러니까 그 배달료 3,000원 어 포함해 가지고 59,000원. 그러니까 저또 제가 이것저것 조개 토 추가해 가지고 어 요게 배달까지 오는 금액이 5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어, 그, 앞접시 하나 갖고 오고, 숟가락도 갖고 와야 되니까, 예. 불을 좀꺼나갖고 잠깐만. 잠깐만, 요거 지금, 요 국자로 쓰려고 갖고 왔고, 숟가락 갖고 온다는 게,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왔네. <웃음> 테라 병따이 갖고 왔네. 그리고 지 여러분들, 이봄 키조개가, 예, 봄 키조개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예. 장흥에 나오는 키조개, 예. 그, 어, 조만간에 키조개 그, 저, 그, 뭐야. 해도한번 좀, 어, 촬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으이, 사사. 진짜 맛있다. 와 아삭 C.P.는 키즈 와우. 아 그리고 여기다 준 어묵. Oh 아, 아까 아 가리비찜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그어 절반을 맞추셨네 가리비가 아까 회로 먹었잖아요 홍가리비 이게 찐거는 상스럽다. 가리비, 조개류, 생으로 먹을 때 하고 또 익혀서 먹을 때랑 맛이 진짜 완전 달라지는 이거. 어후. 저 와사비 해갖고 먹어봅니다. 오야. 아우 잠시만요. 야 회로 먹어도 훌륭하니 가리비 면 아, 찜으로. 아우 하나, 둘, 세 개. 아, 가리비세 개. 아, 국물이 아깝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옆에 육수 한통더 시켰어요. 예. 네. 육수 추가 육수 한통더 시키는데 해서 음. 59,000원이에요. 네. 예능으로 앉았네. 소에 간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죽은 이제, 요게 동죽. 그, 대전 쪽에서 물총이라 부르는 거. 아. 맛은 어때요? 여기 조개는 근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음. 나 아, 대박. <웃음> 아유 아우. 아유. 전복. 어묵은, 아, 어, 맥주 한잔 먹어. 어묵은 맥주 한잔 먹으면서. 스타 소주도 한잔. 으. 쏴쏴. 야 지금 육수 이거 짤줄 알았더니 와안 짜고 와야 이거 국물이 미쳤다 진짜 뭐 자, 어이. 사자 아. 어우. 음, 야. 어. どう oh yeah. 맥주 소맥을 한잔 할건데 맥주를 먼저 이만큼 따르고 요렇게 잡고 맥주 병뚜껑 밑에 소주 병뚜껑이 닿게 이렇게 두세요그 다음에 가져오신 다음에 무릎으로 폭 때리시면 하 기가 막히게 따집니다 자 소주 따르고 너 좋아하니까 저도 사사. 응. <웃음> 음. 자, 여러분들 한잔 사사. 아유. 잠깐만요 아이돌이 한게아국물은안짠는데 조개가 좀 짜네. <웃음> 희한하네 응. 오. 미나리. 싸싸 와우 아이 맛있는 독일 국물에? 아 와, 또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화 끝. 아,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좀 먹으면서. 에.